같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, 제가? 여기가 1이, 네. 1이랑 6둘다 이렇게 같잖아요. 아, 네. 이 범위보다 작아야 하니까, 겹치면 네. 안 되는 거. 아, 어, 같은 건안 돼요? 상관없어요. 그러면, 네. 이렇게 해서 6. 아, 그렇군요. 음흠. 자, 오 어, 그러면 그러면요 선생님 제가 그 같은 것도 되는 된다고 하는데 한 번씩에 안될 때도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, 그러니까 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어떨 때는 눈이면 안 되고 어떨 때는 눈이도 되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,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